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린애플입니다. 자, 오늘의 게임 바로 이 r 체는 맵탐방 겸 리뷰하는 겁니다. 홍보 겸. 자, 원래 항상 있던 그신사메이 <웃음> 없어졌어요. 대신 우리나라 분이 만든 여기 하본역이라는 월드입니다. 자, 하본역. 이제 하본역이라고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449.94메가고 이렇게 있지만, 자, 이제, VR조조 한정으로 배경 오브지트 여러, 만약에 주위 이런, 이렇게 일일이 해준 공지까지. 캬, 좋죠. 자, 이제, 이렇게, 역장부터 출두청, 이렇게, 불금, 자, 불금은 있는데, 저작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빼겠어요 이제, 여기, 5번 주위로, 여기 뒤에 보면은, 이게 하본역인데, 이렇게. 그래 이게 밤 있는 거 가봤는데 낮에 아침 건 이렇게 밝은 건 처음이네요 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거울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어머나 잘생겼네 내 캐드 어머나내 아바톤 너무 잘생겼잖아 어머나. 어머나 자 이제 블랙갑시다 이제 하봄역 좋죠 좋죠 우리 자 이제 여기 우선 여기 메인 가기 전에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하봄역 하면서 이렇게 써있는데 아마 이짐 같은 거거야 아마 자, 이제 여기서, 와. 진짜 있네. 자, 이제 우리 진짜 있는 것들로 한것 같아요. 응, 음, 제 예상이지만. 있, 여기 있는 게 있으니까. 하여튼, 요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맵 전체적으로는 좋고, 이제 앉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데.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있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와 진짜 이게 여.. 이렇게.. 오.. 이게 타는거 이제.. 자 이렇게 사진을 월드를 만들다보면 이제 이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이제 그저 역장실 여기 여기 딱딱 딱 이제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자.. 우리하면 KTS 이게인가? 무언가 하여튼 여기 다 있어요 자 이제 역무실 역무실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있었죠? 건너편이기 건너편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지도 진짜 우리나라에 있는 출도노선을 갖고 왔어요 여기 자, 자 여기 올라가는 게 있지만 여기 거울 짜잔 아우 역시 잘생겼어 우리 아파트 내 아파트 너무 잘생긴 것 같아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대부분 자 이제 왜 여기 봉투이 있냐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짜잔 참 높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게 부분 부분 보다 보면은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따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짜잔 이렇게 갈수 있고 점프도 되니까 딱 좋죠 자 이제 여기 굽기 이야 아우 저쩔하게 딱 바람까지 이제 여기도 올라갈 수 있어요 <웃음> 근데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져 봅시다. GP 게임이니까 안 죽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러지 맙시다. 자, 이제 이게 여기 있죠. 이제 허범욕. 네, 여기에 5분에 한, 5분에 아까 최시작 부분인데 5분에 한 번씩 온다 했죠. 이게 5분에 한 번씩 이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네, 여기는 다른 월드, 추천월드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거 이제 기차역. 아, 제가 여, 여기, 여기, 여기 거음, 여긴가? 이게 아마 밤인 것 같아요. 제가 갔던데. 여기는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우선 저 낮에 있는 걸 요거를 리뷰하는 거지 탐방 겸. 여기 처음 와보고 있는 이유, 여기, <웃음> 유월드 쪽은. 자, 이제 들어갑시다. 여기, 와, 여기 카페, 이제 바처럼, 여기 약간 이제, 이런 게 있고, 의자부터, 야 진짜 잘 만들었다. 자, 이제 여기도 하고, 여기, 여기까지 같은데, 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갈수 있는 것이 있으려나? 여기 올라가지나? 안 올라가지네요. 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자, 마무 5분에 곧 있으면은, 진 아까 전에 이제 키스 때 이미 지나갔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지나갈 것 같은데. 아쉽게도 타이밍이 놓쳤기 때문에 다음 지쪽 여기 오셔서 확인하면서 알아가는 게 좋고 서, 서로 이제 여기 대화하기가 좋아요. 또 여기 또 여기도 이제 한국인이 만든 게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 어, 딱오네딱 맞네. 자, 이제 이게 5분에 한 번씩 지나가요. 근데 이게 탈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할수는 없나보네요 아 타고 싶다 아 타. 하여튼 아, 하여튼 여기까지 화분역이었고요 자 마무리는 자 여기까지가 화분역 탐방 맵 탐방 겸 리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은 정보이기 바라며 여기까지 빠이빠